지금 이 안이 있나?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한국 경찰들이 쓰는 총이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넌내왈 없이 여기서 절대로 못나